먹어봐먹어봐 먹어봐. 맛이 어떤가? <목소리> 어, 맞아. 두번, 맛이 어때 맛이 어떤가? 맛이 어떤가? 맛이 어이제유튜브이어올거야 안녕! 이제 우리 어, 블루베리 체험 갈거지? <웃음> 안녕하세요 햇... 유튜브 들어가지고 보여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음.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진짜 이거 유튜브 나오게 해줄게. 어, 안녕해? 인사해봐. 은희야, 인사해봐. 왜? 예, 도망가? 도망가 줘, 이거. 에이 그게 뭐야? 어, 어, 좋아. 좋아. 그래, 이제 그래. 우리 블루베리 들어가가지고 한번 가보자. 알았지? 아~ 어, 좀 이따 만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유튜브 나오고 싶으면 승민아, 이모가 이거 유튜브에 찍게 나오게 할 건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응>, 괜찮아요. 쭈님이 딱 좋은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거기 좀 많이 익었다. 하나 하나 따서 먹어 봐 봐. 하나 따서 먹어 봐. 어떤지? 하나 이런 색깔이 이렇게, 잘 익은. 이런. 아이고 안에 이거만 먹어 봐. 아우. 어때?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이 어떤 가 먹어 보세요. 꼬만 생이. 아, 까까 진짜 맛있어. 콜라. 그랬어? 이게 나무마다 맛이 조금 달라가지고. 저기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 그래야 돼. 안큰거 있어, 와. 열심히 찾는 거야, 블루베리. 어, 엄마. 우와, 봐봐, 은유 딴거 어떤 거야? 우와, 맛있겠다, 먹어봐, 은유야. 어떤지. 승빈이도 따서 먹어봐. <웃음> 진짜 맛있어 <웃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은유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웃음> 맛있어? 잘 찾았네, 은유야 우리 배 떨어졌어. 호 불어서 이모 먹어야 되겠다. 어머, 유연아. 거기 또 있어? 귀기또 있어? 나무 생기 같이 먹자. 은유가 하나 나눠줘. 여보, 여보 먹지 말고 잘 익은 거나좀 줘봐. 어떻 가? 더 익었어? 먹어먹어 먹어봐. 음, 맛있네. 이래, 뭐해? 얘, 얼마큼 땄어? 아, 귀여워라. 우와 제일 큰거 하나 땄네 아웅 떨어졌다 어떡해